정화장탈산마을입다 다음은 이터 어린이 고원 이클있입니다승강아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차면에 완전히 정차한 후 승하차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터어린이공원 입구입니다. 다음은 성스타스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마스크 미 착용 시 신차 거부 및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음입니다. 기사님. 예.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,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, 대화 자제 등 일상 방역을 생활화합시다. 관청장은 덕산 마을다음은전관 박물관입니다. 1번 참여자는 정관박물관입니다 다음은 정관박물관입니다부산 시내버스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전국 최초 비말 미세먼지 등을 98% 이상 제거하는 폐타클 공기전화 본인 필드를 장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버스는 매일 차례 에어컨 세균 세척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안심버스로 시민 여러분을 착착합니다